아 너무 예의 지켜 안녕 슈아야 오늘 나랑 같이 내 인스타 보려고 해잘 들어봐 아네아 네. 아, 영상이야 어, 내가 봤을 때 아마 어떤 컴백에 뭐 이거 같은 거? 맞아 다음 <웃음> 일단 얼굴 예뻐야 돼요. 얼굴 예쁘면 어떻게 찍어도 예뻐. 두 번째, 찍는 사람. 찍는 사람도 잘 찍어야 되고, 센스도 있어야 돼요. 인사 보면은 제 감성 있어. 그래서 그거 항상 맞추는 멤버 있어요. 미니언. 미니언이 잘 찍어줘. 미니언이 짱! 아, 잠깐만. 일단 제가 첫 번째, 올딘거 제 빡세게 연습했었어. 그래서 그거 제 마음에 들었어요. 첫 번째, 이거. 네. 나는 공부, 로맨스, 그리고 청춘. 다 찍고 싶어. 주인공은 나야. 그렇게 정할 거야. 1 0 0이으면 아, 99? 좀 잘하는 편? 아나 치킨 만들었었어 그거 엄청 맛있어 진짜 제가 먹는 치킨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야 디저트 초코쿠키 치즈케이크 다 만들었었어요 엄청 좋아해 하, 어떻게 다 너무 잘 어울려 셋이 도 엄청 세시하고 귀엽고 도 엄청 귀엽고 청수도 너무 그냥 그자체 어떻게 뽑아 그거 너무해 못하겠어? 있어 근데 아마 좀몇년 후? 단발 자르고 싶어요 싶어 싶어 와 이렇게 식이면 못해 <웃음> 비밀? 채 많이 봐채 많이 보면 다 알려줘 인생에 그런 거다가르쳐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예수학교 다녔어 연극화였어 배우 데뷔하려고 했는데, 가수로 <웃음> 데뷔했다. <웃음> 가요. 가. 가, 가. 왜냐면, 학교 생활 좀더 하고 싶어서. 아, 어, 잠깐만요. 볼게요. 제 A. 착백. 아니야. 엄청 차가워. 한번 해봐요. 그리고, 이거 뭔지 알아요? 오이? 에센스 그런 거. 그, 힌드 멸 이렇게 하면. 좋아. 또 있는데? 잠깐만요 향수 제 TMI인데 무대 오라가면꼭 향수 뿌려 그래야 자신감 생겨 더 생겨 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이번 활동할 때 꾸준히 뿌렸는데 진짜 매력 있었어 요즘 이니네이 너무 좋아해서 버스베비로 할게 오늘 다 너무 친절해줘서 너무 자신감 넘치게 했어요. 이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. 저도 보고 싶어. 아, 나도 보고 싶어. 많이 봐주세요. 안녕.